십자군 전쟁은 까지 있고 좋게 말하자면 교황청과 이슬람교의 성전, 나쁘게 말하자면 장 미친놈들의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십자군 전쟁은 교황청과 이슬람교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닙니다. 물론 전쟁은 이슬람교가 이겼지만 이 전쟁으로 세력이 약해진 이슬람교는 몽골에게 대패합니다 교황청의 권위는 약해졌지만 이 전쟁은 누군가에겐 큰 이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인 전쟁 동안은 무기는 신나게 팔아먹고 전쟁이 끝나고 몽골과의 무역으로 큰 이익을 챙깁니다 이 상인들 중에서도 찐으로 돈을 많이 번 집단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싶은 영주들에게 영지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 또한 확실히 챙겼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부업은 교황청이 금지하고 있어서 경쟁자 또한 없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베니스로 가서 조선업을 한 후에 대항해 시대 때 돈을 쓰러 담고 대부업의 꿀맛을 본 다른 유대인들은 교황청이 금지한 카지노, 룸살롱, 인간중심예술에 투자하고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청이 약화되자 세계부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가서 이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르네상스 예술에 크게 투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 당시 영국의 국채를 사들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뭄 로스차일드를 만들어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이득을 본 것은 상인만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는 개판 5분 전이었지만 각국의 왕들은 절대왕정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카노사의 굴욕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지만